저번에 가이오가 레이드 마지막 날에 겨우 핵노가다 해가지고 잡는데 성공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로치 가이오가를 결국 못 얻었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포켓몬고 트위터에 가보니까 6월 1일에 개최한 가이오가 전설 레이드에서 뭔가 서버 오류가 생겼었대요 난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한국시간 6월 10일 18시부터 전설 레이드 하울을 다시 개최한다고 써있어요 이로치 가이오가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 아니야 현재 시간 6시 10분! 빨리 잡아야 돼요! 와! 아니 잠깐만 이게 뭐죠? 가이오가가 에이드아워에서 지금 등장을 했어요! 와 지금 막차 타고 가이오가1호치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제발, 제발 잡혀야, 잡혀야 돼 1호치. 1호치! 나의 첫 1호치! 제발 잡혀줘! 어? 설마! 와, 이게 한 방이다, 뼈! 아. 개체 값은 별로였지만, 어쨌든, 저희 첫 1호칭 픽그! 자, 야밤에 또 레이드 뛰러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뭐야, 이거? 아니, 왜 때마침 불꽃 축제를 하네요? 이거 제가 그런 데 1호칭 미리 뜰거 알고 축포를 이렇게 또 열어주시는 건가? <웃음> 와, 이거는. 무조건 이렇지 뜨는 각이다. 와, 야 이거 완전 그냥 쌩 밤에 나와서 이렇게 레이드 뛰고 포켓몬 잡으러 오는 거는 처음인데요. 불꽃놀이에 축복까지 터트려 버렸으니까 느낌이 아주 좋네요. 그런 돈 이렇지. 가요가에 이어서 너내거 해라. 깨굴 깨굴 깨굴 깨굴 깨굴 깨굴. 오우 깨구리, 깨구리, 깨구리, 깨구리, 깨구리, 깨구리. 깨구리 소리 오지게 들리는데요. 여기에서 깨구마로 등장하는 각이냐? 와. 해야 되는 느낌. 여러분, 대박. 포켓몬 등장인데요 야생의 소완나 등장이에요 이거 오 움직이다 너 누구니? 처음 보는 친구네요 야 근데 이게 사람들이 봐도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왔나야 너 실제로 나오면 꼭 잡아줄게 너 기억하고 있을게 자 또미신 삼미신한테 또 왔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거 하나도 안 잤는데 오늘은 이 정도면 이제 스택 좀 쌓였다 어, 그란돈 좀 주세요 또미신과 함께하는 메이드 또 잡아 봅시다 자 다시 한번 그란돈 제발 아 진짜요? 저 여기서 리로치 뜨면은 여기 와서만 잡을게요. 삼미신이니까 레이드 한세번 하면은 리로치 준다는 뜻이겠죠? 그런돈 리로치는 약간 어, 황금빛 돌아가지고 훨씬 멋있던데. 아휴 축포는 개뿔. 제가 거기서 지금 그란돈 한 10마리 잡았는데, 이로치는 커녕, 고개채도 하나도 안 떴어. 하지만 여러분, 정의는 승리합니다. 빠밤! 이로치 그란돈! 그린란돈 떴다! 지금 여기 얼마 쓴지 모르겠어요. 레이드권 한, 한 20, 30개 녹은 것 같아. 와. 대체 값도 2800인데 엄청 높은데? 이거 진짜 무조건 목숨 걸고 잡아야 돼. 아, 근데 10개라도 좀 약간 애매한데? 하나하나 싹다 엑셀 뜬다는 마인드로 합시다. 제발 잡아야 돼. 빨리 공격해. 샥! 한 방에 잡혀져.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딱탁 어? 와! 아아아아아아 어? 이게 한 방에 잡혀? 이 원래 한 방에 잡히는 거예요? 아니지? 아닌데? <웃음> 드디어 얻었다. 그란 돈. 나도 이제 이로치 오너야. 자, 캐치 값 한번 보자. 이로치로 만족하는 걸로?